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 c 레이입니다 모험가님 요즘 날씨 정말 겨울이 오는구나 싶지 않나요? 길거리에는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 이제 목도리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벤트 소식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이 쌀쌀한 날씨를 녹여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핫타임 특별지원 이벤트 기간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간단한 임무를 완료하시고 보상을 받아가는 이벤트인데요. 얼마나 간단한 임무인지 한번 볼까요? 행동력 50 사용 시 핫타임 300% 3시간짜리 한개 행동력 100 사용 시 광희의 성수 묶음 한개 마지막으로 행동력 200 사용 시 행운의 두루마리 3시간짜리를 한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행동력을 꾸준히 소모해서 사냥에 유용한 보상들 모두 모두 챙겨가세요. 임무 목록은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암벨리프의 특별 지원 이벤트. 기간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하셔서 암벨리프의 특별 지원품 상자를 받아보세요. 이 암벨리프의 특별지원품 상자는요, 강력한 하둠특별지원세트 1개, 그리고 강력한 대사막특별지원세트 1개가 들어있는데요. 둘중한 세트를 선택해서 획득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하둠특별지원세트에는 광해의 성수 초대형 1개와 핫타임 300% 1시간 1개, 또 강력한 대사막특별지원세트에는 대사막 핫타임 300% 40분짜리 1개, 정제수 1개가 들어있으니까요. 필요한 지원품을 선택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벨리프의 특별지원품 상자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 주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검은사랑 모바일에 매일매일 접속을 하셔서 출석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양한 선물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7일차와 14일차에는 각각 200 블랙펄과 300 블랙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500 블랙펄을 받아보시는 거니까요 매일매일 출석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빙고 이벤트입니다 빙고 이용권 수집 기간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며 빙고 이용권 사용 기간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돌아온 빙고 이벤트!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검은태양, 나이트메어, 그리고 숨겨진 연회장에서 몬스터를 제압하면 빙고 이용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빙고 이용권당 빙고 한 칸을 개방해서 칸마다 개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또한 줄에서 최대 3줄까지 완성된 줄마다 추가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또 빙고줄 완성 보상으로는 빛바랜 연금석 선택 상자 5개, 마력의 정수 3만 5천 개, 돌파 보구권 1천 개, 토벌 추천서 2천 개, 사원의 조각 30개, 그리고 여신의 눈물 3천 개가 있는데요. 이번 빙고 이벤트는 세줄 보상이 모두 모두 동일한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루 세번 모두 꼭 갱신하시고 또 빙고도 완성을 해주시고 각 줄마다 있는 완성 보상들도 받아가세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핫타임 이벤트까지 잘 적용을 하시면 세줄 보상을 세번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보상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빙고판은 하루 3회 무료로 갱신할 수 있으며 하루가 지나면 다시 3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벤트 소식 어떠셨나요? 추운 날씨를 녹여줄 따뜻한 소식이었나요? 오늘도 모험가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벤트 소식이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